피로그의 희정입니다. 오늘은 마침 마이백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왓치인아이백 영상 찍기에 앞서서 다른 분들의 왓치인백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는데 어, 저도 보다 보니까 엄청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외로 엄청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전 단지 그냥 그 크리에이터 분이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유익한 아이템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마이백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가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마르지엘라 5 a c 백이고 저는 사이즈를 마이크로 사이즈로 했어요. 뭐, 스몰이랑 마이크로 사이즈 중에 엄청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작은 백을 선호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뭘 엄청 많이 넣어 다니기 때문에, 또 정리가 잘안 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막 파우치에 넣어서 막 예쁘게 넣어 다니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다 때려 넣어요. 정말로. 가방 보면 막, 와, 뭐, 음. 제가 왜 마이크로 사이즈를 선택을 했냐. 큰건 없어요. 이 스트랩이 체인이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백은 이 스트랩이 가죽으로 나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죽 스트랩이 별로 예뻐 보이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예뻐 보이진 않아서 이 체인을 너무 갖고 싶은데 마이크로 백만 체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를 포기를 하고 마이크로 사이즈를 사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촬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카메라 넣어다니기는 사이즈가 솔직히 좀 작거든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다 넣어다니기에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거. 그리고 마르지엘라 o a c 백 하면 엄청 유명하잖아요. 인기도 많고.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예쁜 가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방을 사게 된 엄청 큰 이유는 TMI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아 님이 엄청난 골수팬이에요. 정말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연예인 분 중에 한 분인데 맨날 팔로우해서 봐요. 착용을 하시고 사진을 찍은 거 봤어요. 근데 이 제품이 아니라 이 OAC백은 아마 화이트 색상이었을 거예요. 그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현아님이 드시니까 예쁜 거지. 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한날 이제 게시물 피드에 올라온 제품을 봤는데, 요 페인팅 있는 제품, 마르지엘라 제품 중에 버킷백이 또 있거든요. 근데 현아님이 이 페인팅 있는 버킷백을 착용을 한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솔직히 그 사진 보고 한 번에 반해가지고 요 가방을 사게 됐어요. 큰 이유는 없어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페인팅이. 만약에 이 페인팅이 없이 그냥 화이트 색상이었다면 은전 왠지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현아님이 들고 계신 페인팅에 마르지엘라 버킷백을 보고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이 가방을 사게 되었다는 그런 간략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따로 스트랩을 빼서 그냥 토트백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방이 엄청 가벼워서 편리하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체인을 달고 같이 들고 다니면 더 이뻐서 이렇게 체인이 약간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체인 한 번도 뗀적 없어요. 그냥 달고 다녀요. 무릎 들여 다녀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체인을 포인트용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 제 왓치 마이백 제품은 짠! 반지갑이에요. 반지갑. 요것도 마르지엘라 제품인데 요거 요기는 이렇게 카드 슬롯이 따로 있고 유용한 점이 여기 이렇게 지퍼로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막 현금이랑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카드슬롯만 있었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사이즈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니에요 얘가 보통 반지갑이면 이 제품보다는 사이즈가 좀더 크거든요? 이 사이즈에 영수증도 넣을 수 있고 또카드슬롯도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엄청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간혹 여기 부분이 이게 때가 많이 안타냐고 물어보신 분들 이 있는데 저는 항상 지갑을 가방 안에 포켓에다가 넣어넣어서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있는 스티치들은 엄청 깔끔한데 여기는 제가 이게 직접 이렇게 똑딱이를 열고 닫을 때마다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얘는 조금 때가 탔어요. 하지만 사용한 지는 1년이 다 돼가는 것 치고는 상태가 엄청 좋아요. 거기 안에만 따로 넣어두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핸드크림. 이 제품은 이솝 제품이고 선물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레몬 색상으로 많이 끈적이진 않고 핸드크림 제형에서도 좀 가벼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크림은 절대 안 빠져먹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손발이 엄청 건조하고 입술도 엄청 건조해요. 어떻게 제가 건조해지는 걸 아냐면 계절이 변하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변할 때제 그때 손과 입술이 엄청나게 건조해져요. 뭐 피부도 물론이지만 손과 입술이 엄청 건조해지는데 그때 느껴요. 가을이 왔구나. 정말로. 항상 손 씻고 나오잖아요. 외출했을 때 그때 그냥 항상 항상 핸드크림 바르고 건조해진다 싶으면 그냥 계속 발라요, 계속. 그래서 가방마다 핸드크림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핸드크림은 정말 없으면 불안한 존재입니다. 제가 워낙 손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이솝 제품도 저한테는 그렇게 고보습의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향도 좋고, 또 지금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고보습이 딱히 필요하진 않아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그때는 진짜 엄청 건조해져서 제가 그때는 제가 아트릭스 제품 아시죠 여러분? 그거 중에서도 스트롱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저 못살아요, 진짜. 그거만큼 고보습인 제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발라도 저는 이게 많이 유지가 되진 못하는데 아트릭스 스트롱 핸드크림 보시면 정말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름이나 봄, 가을 쯤에는 가벼운 핸드크림을 주로 사용해주고 있고 겨울 되면 은 아트릭스 제품을 스트롱 제품으로 꼭 사용해주고 을 있어요. 아 그리고 제 휴대폰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1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휴대폰을 살때 다른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한달의 요금을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바꾸는 기간을 놓쳐버렸지 뭐예요. 그러려고 내가 이 폰을 산 건데 그래서 그 기간을 놓쳐서 이1 1를 계속 쓰고 있다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근데 제가 전자기기를 엄청 깔끔하게 쓰거든요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깬적 없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13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용량이 작아서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전자기기 욕심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투명 케이스에 그립톡. 얘는 서면에서 그 뭐라 그러죠? 소품샵? 소품샵이 있더라고요. 그냥 구경하다가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 근데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제가 친한 동생이 만든 케이스인데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적어둘게요. 근데 동생이 이거를 직접 만들어줬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레진으로 따로 막 굳혀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은 아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레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것도 투명이잖아요? 휴대폰은 솔직히 색이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얘는 색이 안 변하더라고요. 이게 고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 안 변하는 건지 아무튼 색 하나 안 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 제품 이 <웃음> 제품은 진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교정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미니 칫솔이야, 미니 칫솔 이게 교정기 사이사이 쓸수 있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점 갔다가 막이 닦고 막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막쿠시국이다 보니까 막 마음 편하게 이를 닦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좀 끼어 있는데 이게 처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진짜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게 안 빠지면 너무 불편해서 제가 오실 때 그런 거 보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미니 칫솔, 약간 치실 같은 대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품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이드롭 제품. <웃음> 이거 지금 다 써서 거의 없는데 제가 또 시력이 워낙 안 좋아서 렌즈를 항상 끼고 다니는데 요 제품이 안약 중에서도 좀센제품이에센 제품. 말이 나온 김에 좀쓸까요 지금 눈이 뻑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이거 사용 안 해보신 분들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워낙 센 거라서 친구들이 안약 빌려달래서 이거 이거 어 이거 써 얘들아 이러고 줬는데 막 갑자기 뭐눈 아파가지고 막 난리 치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있어요. 순한 거, 중간 거, 그리고 이거 이게 거이 제일 센거예요 쿨하이 제품. 전 이거 써도 솔직히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웃음>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아무래도 이렇게 향수를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 원래 향수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제품 그냥 지인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는 자라 제품이에요. 정말 유용하게 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 롤러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다 아실 거예요. 향은 이게 에보니 우드 향이에요. 제가 원래 뿌리는 향수를 뿌리고 이 제품은 그냥 다니면서 음식점 갔다가 나올 때 냄새나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제 쿠션 이 제품은 벨르랑코 하이커버 퓨어 쿠션인데 이 제품을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건성이 심한데 이 제품만큼 촉촉하게 잘 가려지면서 진짜 들뜸 없이 사용한 제품은 이 제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수정 화장할 때 진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촬영할 일이 많다 보니까 촬영을 장시간으로 할때 수정용으로는 정말 일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좋아서 처음부터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고 수정용으로 또 사용을 해주시면 엄청 좋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배터리가 나가지고 충전도 좀 시키고 저도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찍게 됐네요. 다음 제품은 아무래도 밖에 다니면 이제 수정 화장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팩트로 이제 수정 화장을 하고 난 후에는 치크가 사라지니까 이 치크를 사용하려고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제품은 바비브라운 제품이고. 프레시 멜론 색상이에요. 제가 이만큼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코랄 색상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하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색상이더라고요.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봄, 여름 때 엄청 애용한 제품입니다. 제품. 그리고 제립 제품들인데 평소에 딱요두 가지만 가지고 다녀요. 다른 제품들은 잘안 가지고 다니고 요 제품 두 가지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아리따움 제품이고 디어마이블루밍 립스톡 떨리고 싶은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베이스로는 요만한 색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색상이에요. 약간 누디한데 제 입술에 발색하면 은말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립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이 제품으로 베이스로 좀 오버립을 그려주시고 안쪽에다가는 이 색상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맷 제품의 파우더 키스 리퀴드 제품이고요. 색상은 엘레강스 색상. 이 제품 진짜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핑크 립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핑크보다는 약간 자주빛이 도는 퍼플 립? 퍼플 립 색상? 이렇게 보시면 은 완전 웜쿨이긴 한데 제가 지금 또 바른 립 색상이에요.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퍼플 립을 가운데 딱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 오동통한 입술이 연출이 됩니다. 요제요 색상 진짜 예뻐요. 얘는 단품으로 발라도 예쁜 색상이라서 완전 데일리로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저 가방 안에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애기 고무줄 제가 막 파우치를 따로 안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몇 개씩 그냥 던져 놔요 이 넣어두고 급할 때 그냥 찾아서 씁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급할 때면 항상 잘 보이는 애기 고무줄 그리고 실핀을 꼭 항상 챙겨 다녀요 실빈 진짜 여성분들은 머리 묶을 일도 많으니까 필수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집게핀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내 집게핀을 챙겨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묶고 나가요. 고데기를 하기에도 머리가 너무 손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외출하기 전에도 그냥 드라이만 좀 해주고 그냥 집게핀으로 바로 꽂고 나와요. 고데기도 하면 머리 너무 많이 상하니까 요즘에는 집게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 여기 사이드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여기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하잖아요. 필수로. 다이소에서 몇 개씩 쟁여두고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 다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려고. 그리고 다음은 <웃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제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옷핀이에요, 옷핀.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는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막 노출 있는 옷이나 그런 옷을 입을 때 찝어야 될 상황이 많이 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옷내무제 정리할 때 옷핀이 항상 필요해서 이것도 다이소나 편의점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5핀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왓츠인마이백 제품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정말 데일리하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